가슴을 뚫고 사랑이, 사랑이 시작했나 또다시 운명의 이지는 넘어가네 나, 나 당신 나 사랑해도 될까요 말도 세상이 온도 그대 하나로 변해버려서 우리 <목소리> 사랑 <사람> 연습도 없이 <목소리> 벌써 묵대로 <못 때로> 올려졌네 <목소리> 생각하면 도덕던 꿈일지도 몰라 꿈일 몰라. 하늘이여 저 사람 언제 또 갈라놓을까요? 하늘이여 간절한 이 순간 오 외면할 때. 못했던 운명의 그 시간 당신을 만나더나 드러난 내 상처는 새삼에 쳤네 나만을 사랑하면 안될까요 마음만 따라올라 오늘도 했다는 나의 몸집 아사로 아, 그대 눈빛 따라도는 해바라기처럼 사랑이란 작은 배 하나 이미 바다로 피워져네 생각하면 허무한, 허무한 꿈일지도 몰라 하늘이여 이 사랑 다시 또 눈물 이면 안돼요 하늘이여 저 사람 오, 영원히 사랑하게 해줘요 아 사랑하게 해줘요